형님들 유튜브 구독자 드디어 만 명을 나왔습다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형들이 안전바 해줘. 알았지 형들? 사랑해요 형들. 이 뭐야 이 자신감? 이 올라프 있었으 <웃음> 올라프 잭스 있었으면 둘다 죽었을 텐데. <웃음> 자신감 뭐야 이거? 계획, 철량 그 따돌 도시 천원들이라 하지. 민영 꼈다 민영이 길막해주여야지 까비. 놓친 것 같은데? 6스텝쭉 떨어지고. 뱅. 성공? 가능? 와, 나이스. 스트레스. 와, 이게 안 끌려? 어글. 맞다 나이스 방금 잭사 풀 쓰면 살기 때문에 템플 써가지고 큐걸이 안 준거죠 도망갈거니 이게 카운터야? 이거 잭사가카운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카운터 아니에요 이거 더이득이죠 오히려 아 근데 내가 선픽하고 우리팀 후픽 지어주는게 그다 왜냐면 나는 카운터 만나면 점화로도 펼줄 아는데 우리 팀은 그런 게 될지 모르잖아. 그리고 지금 클레드가 쿠픽으로 패는 선픽 챔퍼들이 없어요. 아, 씨 아니, 드랑검 사올걸, 그냥. 근데 이 약간, 이분 즐겜인데 잭스 너무 안 해봤는데? 아, 아, 내 대포. 나도 즐겜인가 그러면? 대포 줬으니까. 허니게임인데, 약간? 그니까 러 이게 요즘 선픽으로 뭘 하냐면, 모데카이저나, 오른이나 소라카 이런걸 하는데 아니면 아트록스? 근데 그런 챔퍼들 상대로 플레드가 호픽을 뽑았을때 이점이 그렇게 막부드러지지않았다 다른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래요 이걸 끊기지 마라 아그미타니스 야 이거 끝내 근데 어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것 같은데 세트는 클레가 차가 차가 은 클레드가 살짝 유리한데, 세트도 할만해. 세트도 할만해요. 뭐. 막, 엄청 유리하다, 이 정도는 아니고. 어, 그냥 클레드, 어, 뭐, 세트 만안 뭐 나면 나쁘지 않지. 근데, 클레드도 방심할 순 없어. 그니까, 러 막, 7대3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. 얘는 무조건 이겨, 이런 게 아니라서. 너무 잘한다, 우리 팀, 미드 정글. 호흡 너무 좋은데? 우리? 알았습니다 돈 차이가 천원이 나네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빡질 게임인데 이거? 너무 빡질임이잖아 이거 아, 들어가면 이겨? 약간 이런식으로 들어갔던것 같은데 아내미년 네 이게 안맞아? 판정 아니 저 잭슨은 후센 후야도 이긴다는 마인드여서 배는 피오랍니다 저는 아 그렇네 여기서 한판 졌으면 바로 광등이었겠네요 생각해보니 아이씨 야발 대기지만 터는 게 나았을라나? 하자고 이걸 역주행 딜 닐로? 닐로 먹다야 닐로?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 이거 살아? 어살아면 너무 잘지 어, 애쉬국 날아가요. 스칼... 지금 먹기로 했을 때가 아니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근데 난 그게 궁금칼스 TF 블레이드님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스칼... 약간 운영이 호세노야랑 비슷해가지고 챌린저는 갈것 같은데. 다음 게 너무 빡게임인데 아! 아, 근데 팀이 너무 잘한다, 진짜. 아, 미드 정글이 너무 잘한다. 좋아요. 일단 한판 메웠어. 세 판을 메워야 되는데, 한 판을 메웠어. 나머지 두 판은 내일에 내가 해줄 거야. 내일에 나 보고 있지. 내일은 타이팅 내일 4승 2패만 하자고, 여섯 판 해가지고. 7시에 방송을 켜서 11시 45분까지 4시간. 4 5분동안 6판정도는 할수 있거든? 내일에 네, 네, 나 믿고있어 내일 나가, 나가 해줄거야 씨가 괴물이 됐네 아 그렇네 아 이따가야 나네요 이따가야 나 믿고있어 와드 와드 타는 속도가 거의 아 이형 진짜. 에 바네. 잠깐. 어? 아, 오반데? 나궁 삼촌데? 난 먹고 생각해, 임마. 오케이, 내가 미도아 갈게요 아, 데얘네오레지라서 야, 전판 딱 그, 아까 그판 우리 오래 우리 조합이네. 강릉망화전 첫판. 좋았다. 먹어라. 제발요 아 착하게 살게요 아이 바텀 이거 저령 뭐야 이거 아나 기억났어 요이아이 아, 이 사람 원딜 보뚜 해가지고 나한테 3연패 바, 뭐야 안겨준 사람이야 보뚜 할때 우리 바텀 다 지더라고 보순가봐 아, 누군가 했는데 갑자기 방금 그 노트 다 뻗는 거에서 느꼈다 빨리 할까요? 나 아까 천형 뺏은 게 너무 개꿀인데? 저 사람, 나틀리 저 사람이랑 어떤 서포시랑 둘이 듀오로 나한테 스매시 티밖에안 되더라고. 우리 바텀 다 터져? 무슨. 근데 이번에도 약간 바텀 잘했어. 살짝 반칙쟁이들. 그만 달았죠. 곧 강등 당할 것 같긴 하지만. <웃음> 이대로면 약간 불안하긴 해. <웃음> 그치. <웃음> <웃음> 호탑도 깨는 거 너무 좋았지. 판단 너무 좋았지 포탑부터 깨는거 먹어라 전해 그래, 나 이거 안 메고 싶은데? 지금 억제기 빌면, 바론이 한참 남아서, 다음 억제기 재생성까지 그게 그거 되거든. 그거가 되거든. 응원 안 써야 되겠다. 살아갈 의지가안 보이네. 어? 어? 어라리요 클레드 구려요 저만 꿀 빨겁니다 클레드 구려요 하지마세요 저만 꿀빨거예요 꿀 이제 많아지면 이거 너어먹어요 <웃음> 신개념 기 맥파리 나만 쓸거라면서 좋은척을 한다 그리고 죽는다 좋았네 이뇌절이 이걸 함께 해줘야 된다고? 이걸 함께 해줘야 된다고? 돈이 없어. 얘 이렇게. 자센거 보도잉 우리 쌀. 뭐야 이거 개사기 재이잖아 이지. 약간 그렇게면 하될것 같아. 깔끔하다.